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의 빈티지 그릇 타올 그 두번째 영상입니다. 음식을 사랑하다 보니 자연히 그릇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릇의 종류와 스타일도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옛스러움이 그대로 담긴 빈티지 그릇에 요즘 엄청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같은 그릇 가게에 왔는데요. 오늘 제주도 날씨는 봄 날씨 같았어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왔는데 하나도 안춥더라고요 다행히 가게가 오픈을 한것 같습니다. 어머 귀여워! 갑자기 뛰어오는 강아지 너무 심쿵했어요. 너무 귀엽죠? 저는 이미 그릇을 쇼핑을 하고 벌써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퇴근 후 유일한 저만의 힐링 시간인데요 포장하는 동안 그릇 가기 공간들을 살펴봤어요 예쁜 그릇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지 저는 너무나도 이 공간에 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커피 잔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클래식하고 옛스러움을 담은 빈티지 그릇들 다 갖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즐겨야 길게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두 개씩 소소하게 모아볼 예정입니다. 여기 제주 빈티지 샵에는요.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어, 또 빈티지 소품들도 많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어요. 앤틱한 러그도 마음에 들었고 이 토스트는 맛. 미국에서 옛날 할머니가 쓰시던 토스트기 같았어요. 너무 탐나더라고요. 또 공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빈티지한 패브릭과 작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아기자기함이 너무나도 공간에 있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릇 하고 기분 좋은 저의 모습소리. <웃음> 오늘도 엄청 고심고심해서 고른 <웃음> 저의 빈티지 그릇들을 챙겨서 가려고요. <웃음> 그릇을 샀어요. 또 올게 댕댕아 잘했어 안녕 안녕하세요 에스니키친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 빈티지 그릇 하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 아마 지, 지난주인가 그때 제가 빈티지 그릇 하울을 어,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구입했던 접시 두개를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도 같은 곳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커피 담을 수 있는 뭐티 마실 수 있는 찰잔이랑 접시 하나를 샀어요 근데 그 커피 잔이 너무나도 빈티지하고 레트로틱한 게 예쁩니다 오랜만에 힐링을 하고 그릇 쇼핑을 조금 소소하게 했는데요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너무 꼼꼼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아침 일어나자마자 에어프라이어 그오븐기에 통밀빵을 굽고 있어요. 그래서 오븐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들리실 거예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뜯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주말이신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웃음> 저는 어젯 밤부터 저 오븐을 구입을 하고 나서 빵 만드는 취미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어, 밤부터 빵을 만들고 싶어서 네 설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접시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와, 어, 그런가? 그런가? 그런가? 그런가? 아니, 차. 차. 여러분 이 접시는 제가 보자마자 너무 심쿵했던 디자인이에요 제가 주황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에스니키친도 채널아트가 주황색인데 네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이렇게 있고, 이 주황색 컬러가 약간 음, 딥한 컬러인데 쨍한 주황색이 아니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은는한 예쁜 것 같아요. 꽃 패턴도 너무 예쁘고 핸드 드로잉한 것처럼 내추럴한 그런 스케치여서 너무 예뻐요. 네, 얘는 어떤 브랜드인지 뭐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제 그릇 브랜드를 빈티지 라인에선 잘 몰라서 여기에는 뭐 계란말이 넣어도 예쁠 것 같고요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그런 파채나 뭐 저는 왜 그런 게 생각나죠? <웃음> 뭔가 좀뭐 서양식이나 프렌치 스타일의 음식보다 <웃음> 지금은 그런 게 생각나네요 뭐든 담아도 예쁠 것 같아요 간단한 감자 샐러드? 이런 거 넣어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접시도 구입을 했습니다. 깊이감이 얕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기는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커피잔 남편 거랑 제 거랑. 사실 뭐 남편 거제 거라는 건 없지만 같은 커플잔으로 사려고 고민을 잠시 했었는데 굳이 똑같은 거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지난 빈티지 그릇 사올 때 보여드렸던 그큰 접시 있잖아요. 그 메인디쉬 담는 접시랑 딱 어울릴만한 그런 잔을 또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안할 수가 없었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웃음> 뜯어볼게요. 어, 어, 또 이렇게 실로 묶어주셨어요. 너무 예쁘게 포장이 너무 예쁘죠? 먼저... 아침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커피 잔은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여기 테두리 색 너무 예쁘죠, 여러분. 커피 잔을 올려 볼게요. 짠.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웃음> 그림이 이렇게 딸기가 있어요. 딸기꽃인가 봐요. 이 커피 잔 소서의 브랜드는 스톤웨어라고 합니다. 스톤웨어에서도 아, 스트로베리앤크림 그 라인이라고 해요. 딸기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뒷면에는 그림은 없고요. 그림이 뒤에도 있는 것도 예쁘겠지만, 다 있으면 조금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만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립감도 굉장히 편하고, 이 잔이랑 같이 여기 위에 이 테두리 컬러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겨자색 같은 컬러인데, 어, 물감으로 살짝 이렇게 붓자국처럼, 네, 너무 자연스럽고 빈티지 합니다. 컵이 약간 좀 위로 살짝 길어요. 이 모양이 맛있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잔 네, 구입을 했어요. 아 그럼 제가 지난번에 구입했던 메인 접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바로 이 접시였죠.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이 스트로베리 앤 크림 커피잔 을 올리면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세트도 될것 같아요. 어떤가요? 너무나 상큼해 보이죠 여러분 <웃음> 정말 마음에 드는 조합이에요 세트 같아요 진짜 이 딸기꽃 어, 문양이 굉장히 예쁘네요 저는 딸기에 이렇게 꽃이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도 있지만 약간 시골컵 같은 <웃음> 클래식한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잔에다가 주말을 맞이해서 조금 전에 만든 통물빵이랑 같이 커피를 내려서 마시려구요그 다음은 또 커피잔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얘도 너무 너무 예뻐요. 얘는 굉장히 좀 은은한 느낌. 뜯어볼게요. 예쁘죠? 이것도 접시부터. 이 접시는 약간 이렇게 패턴이 살짝 이 전박이처럼 뭐라 그래야 되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무광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 컵은 귀여우면서도 잔잔한 이런 꽃 문양이 제주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네, 이게 컬러가 약간 자주색, 그린, 옐로우, 브라운 컬러, 약간 얼티한 그런 컬러가 너무나도 예쁜 컵이에요. 이렇게 컵소설을 여기 어 잡는 부분도 그립감도 좋지만 굉장히 넓어가지고 편하네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킨토에서 어, 차잔을 구입을 했는데 여기 손잡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티는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가 좁으면 마시기가 손을 댈 수도 있고 불편해서 요 부분도 유심하게 보고 구입을 했는데 넓고 마시기에도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내추럴하게 너무나도 손그림처럼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참 빈티지 그릇의 매력에 이렇게 제가 빠질 줄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하나, 두개 그냥 가끔씩 쇼핑하면서 주방에 예쁘게 그릇 모으는 것도 재밌는 저만의 취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잔이랑 오늘 이번에 구입한 이 잔이랑 둘다 매력이 너무 달라서 뭔가 좀 다른 거를 구입해 보고 싶어서 이 스트로베리 앤 크림이랑 이 찻잔이랑 같이 두 개를 세트 아닌 세트처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네, 빈티지 그릇 쇼핑하울를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추천해주시고 싶으신 앤틱샵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갈게요.